올 가을에는 60년대 풍의 쓰리피스 정장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2022년 FW 런웨이에도 긴 기장의 스커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 와이드 레그 카고 팬츠는요. 이 가을과 겨울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스커트와 팬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커트와 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FW 트렌드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스위트한 슈트입니다 올 가을에는 60년대 풍의 리피스 정장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이 조끼와 코트 그리고 바지와 이렇게 리피스 슈트입니다 이 직장인에게 필요한 클래식하고 세련된 우아한 룩과 미니 스커트 슈트를 보여준 포즈와 스포츠 막스 그리고 더 로우가 스위트한 슈트의 룩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 시크 정장인데요. 즉 오피스 치마 정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운 패드로 어깨에 포인트를 준 블레이저에 볼륨감이 있는 미디 기장의 시크한 검정색 정장을 디자인한 프라다와 여성미를 더욱 강조시킨 스타일을 보여준 스포츠 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시 단품 위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세트로 구매하시면 여러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츠인데요. 이 팬츠는 첫 번째는 로우 라이즈 팬츠입니다. 올해 FW에도 로우 라이즈 팬츠, 즉 골반에 걸친 바지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스타일은요. 사람들에게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패셔너블한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로우 라이즈의 청바지를 심플한 베이직 화이트 티셔츠와 코디한 보테가 베네타가 있습니다. 이화이트 티셔츠는요. 올해 FW 핵심 중에 하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드 레그 카고 팬츠입니다. 이 와이드 레그 카고 팬츠는요. 이 가을과 겨울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런 카고 팬츠를 힙하게 입을 수 있으며 아주 다양하게 FW에도 코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어 레깅스와 팬츠입니다. 60년대 초기에 보였던 플레어 레깅스가 패션계에 재진입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스트릿지 코튼 저지 소재의 하우웨스트 레깅스와 클래식하고 우아한 플레어 팬츠를 보여준 이탈리아 디자이너 잔바티스타 발리의 스타일도 확인 바라며 이 다양한 모양의 플레어 팬츠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맥시 스커트입니다. 2022년 FW 런웨이에도 긴 기장의 스커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저번 영상 중에 올 여름 유행하는 스커트와 팬츠 는이라는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이 맥시 스커트는 발목까지 오는 긴 스커트를 뜻하며 이 풍성한 실루엣의 맥시 스커트는 요 페미닌하거나 캐주얼한 스타일링에도 아주 잘 어울리며 이 다양한 소재와 프린트 패턴과도 잘 어울립니다. 여성스럽고 캐주얼한 스타일의 맥시 스커트는 시스루 소재, 즉 비치는 소재에 슬릿이 가미되면 섹시한 매력까지 더할 수 있으며 이브닝 룩에도 한층 더 아름다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치는 블랙 시스루 스타일의 맥시 스커트는 요 소품과 슈즈 선택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이 재킷의 소재나 가방을 이용해서 연출한다면 아주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는데요. 블랙 하이를 매치하면 시크함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 스니커즈와 코디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얇게 흐르는 듯한 비치는 원단의 맥시 스커트 위에 오버사이즈 상의를 입고 스카프로 포인트를 또한 주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부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벨트로 허리 라인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청 자켓으로 한층 더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의 이 맥시 스커트 코디는요. 블랙으로 포인트를 줘도 아름답고요. 또한 블랙 니트나 라이더 자켓으로 트렌드한 스타일을 연출해도 됩니다. 다양한 패턴의 맥시 스커트 착용 시 컬러풀한 아이템을 매치하는 것을 피하고요. 단색의 심플한 상의를 착용하는 게 좋으며 매니쉬한 데님 셔츠의 밑단을 또 함께 묶어서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요 빈티지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며 라이더 자켓과 코디하면 빈티지하고 시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개 사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요, 맥시 스커트와의 편안하게 스웨트 티셔츠와 코디한 방법입니다. 이 스웨트 티셔츠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티셔츠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티셔츠를 얘기하는데요. 이첫 번째는 프린트 롱 원피스에 자수가 들어간 그레이 스웨트 티셔츠와 스니커즈와 편안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한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요 발망 옷으로 쿨하고 간결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네이비 티셔츠에 실버 주름 스커트와 코디한 사진입니다. 이 또한 세번째는 세인트 로랭 FW 스타일로 롱 세팅 실버 스커트에 각 패드가 들어가 있는 블랙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 이런 방법도 참고 바라며 네번째는 요 루이비통 스타일로 프린트가 들어간 스웨트 자수가 가미된 티셔츠와 하늘거리는 아이보리 슈폰에 또한 자수가 가미된 롱 맥시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처럼 이러한 방법으로도 저희가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지 위에 드레스입니다. 2000년대 이 레드카펫의 고전인 바지에 걸친 드레스 룩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의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번 가을 겨울 룩에 또한 보여질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예전 영상 중에 이런 원피스가 유행이라고 라는 영상을 보시면 옷 입으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 패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편안함과 사랑이다 패션이 성공하면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입니다